잉여맨 로블럭드 아 돌멩아 돌멩아 헤헤헤 <웃음> 오늘 여기 놀이터에 놀다가 이따가 거래하러 가죠 음, 음, 어? 리아잖아 리아야 어너 윌슨 타고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아나 거래하려고 아 거래하려고? 그렇구나 <웃음> <웃음> 뭐야 얘들아 안녕 어 안녕 <웃음> 내 귀여운 빨간색 타란지 보이지? 응 음. 오늘 이 녀석을 아주 좋은 패스로 교환하기로 했어 어 진짜? 어 진짜 부럽다 진짜 대박이지 레전더리야 레전더리 내가 교환할 친구가 말이야 어 그래 잘 갔다와 알았어 미호가 굉장히 신나 보이는 걸 저러다가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내가 볼땐 100% 사기야 그런가? 아니야 입양화 수요가 얼마나 그래도 착한 친구들도 있다고 어? 저기 미호가 온다 미호가 거래를 잘했을까? 야, 얼마나 엄청난 배수로 바꾸고 <놀람> 뭐야 뚝+ 뚝+ 뚝+ 뚝 비+ 비+ 비오야 무슨 일이야 <놀람> 그+ 게 먼저 주변 좀배추당그 해서 먼저 줬는데 도망가버렸어 헐 사기당했네 헐 <애> 아이 그걸 사기다가 뭐? 바보야 보자 어? 그런 사기나 싸우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 거래하는지 윌슨하고 어? 한번 거래해볼게 알겠어? 아 그래 음... 윌슨 한번 좋은 뱃으로 거래하고 와아이 레전더리 패턴 하나 못 구해가지고 가자 윌슨 미아가잘 거래를 할수 있을까? 요배라다 어떻게 아이고 리아가 좀 늦네.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거 아닐까? 야, 머리를 막아, 왜. 어, 뭐야? 리아 왔다! 리아야! 거래하고 왔구나! <웃음> 너 설마 위스는 사기 당한 거야? <웃음> 아이. 도대체 이병할 수있 사기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사기를 <웃음> 당하고 오는 거야? 알겠다, 얘들아. 내가 거래하고 올게. 아, 너네들 왜 사기다나 하고 말이야. 이병헌소가 그렇게 사기꾼만 있는 곳, 그런 곳은 아니야. 알겠지? 내가 거래하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돌멩아너 거래, 너 거래하겠다. 따라와. <웃음> <웃음> <웃음> 얘들아 우리 집을 찾아왔니? <웃음> 나 천재산을 <웃음> 잃었어 뭐? 오, 여민아 집이 완전 거지가 됐는데 어. <웃음> 천재산을 잃었거든 모든 펫을 <웃음> 다 가져가 버렸어 어. 어. 어. <웃음> 내가 여민아 생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더 거지가 됐는데 여민아 어. 너희 집의 순병이 왜 이렇게 많아 사이다야 사이다 먹고 좀 취했어 아픔을 아 잊기 위해서 말이지 어, 이거 좀자 여러분들 요즘 입양화소에서 거래가 없어진 이후에 이렇게 아이템 주기로만 거래가 되는데요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아이템을 먼저 주면 은 사기를 당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저희가 직접 한번 공방에 가서 일부러 사기를 한번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거래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죠? 정말 착한 시민으로 어때요? <웃음> 자, 입양하수에서 이병... 착한 입양 유저를 찾는 콘텐츠 시작합니다! 시작! 피자? 뿅! 자, 이렇게 공방에 들어왔는데 알비노박쥐 이거 좋은 거거든요? 알비노박쥐? 어, 귀여우니까 인기 있을 때? 알비노박쥐랑 펫 교환하실 분 이번에는 오겠지? 음? 조용. 조용. 오케이 왔어 한명 왔어. 조용. 오. 오. 조용. 네. 어떤 걸로 교환하실래요?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야? 어 오. 경차로스 경차로스랑. 네 이쪽으로 오세요 얘랑 그리고? 얘랑 그리고 네 하는 봉다냥? 밥도둑? 밥도둑 오 좋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가 먼저 드릴게요 먼저 드릴까요? 물어보죠 먼저 네. 네. 한번 줘 볼게요. 이 친구한테 알비노 박쥐. 괜찮은 거거든요. 알비노 박쥐. 자, 아이템 주기 가방에서 지금 꺼내고 있는 이 알비노 박쥐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사기를 어. 쉴 것인가? 드렸습니다. 지금 거래를 못 하기 때문에 어? 오. 어, 그냥 주는데요? 제대로 거래해 주는데요? 뭐야? 도마뱀은 도마뱀이랑세 마리 주기로 했죠? 경차로스랑 밥도둑이랑 밥도둑. 그리고 리두 마리였나? 아까 두 마리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어 진짜 거래해 주는데요? 오. 오. 정직거래 감사드려요어잘 <웃음> 쓰세요.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화이네요이 없나봐요. 왠지 사기 안칠것 같았어요 그쵸 아무래도 음, 참 나랑 참 나랑 거래할 사람을 찾죠? 그냥 나랑 거래할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을 가서 한번 직접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서버 가야겠다 이겨베은 어 여기 있다 안거나 암거, 거래 미성 가능하신 분 와줘요 오케이 오. 왔다 왔다 있다 있다 어디죠어디죠 어이다,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찾다, 찾 안거나 거래, 미션, 가화하신 분만 와줘요. 네네네, 저야. 이쪽으로 음. 오케이, 여기서 거래하죠. 조용한 곳에서 거래를 자, 뭘 주죠? 처음에는 음. 오케이, 팟. 오케이, 이거, 리아 씨 이거 스신가요? 이거라 바꿀 거 있나요? 그거 등급이 뭐예요? 울트라 레어. 울트라 레어. 제가 먼저 드릴 테니 뭐 주실래요? 어 장만이야. 안 좋은 거줄거 같은데? 그러게. <웃음> 울트라 레어. 울트라. 이 마리? 개세 마리로 간 거죠? 세마리로 가능하신지 울트라 개로 가능하신지 이분은 진짜 거래를 할것 같죠? 그럼 그럼 이건요 음, 오 좋은데? 호랑이 강아지 음, 좋네요 그럼 내가 일단은 저거 세마리 일단 받아보죠 한번 시바견은 말아요 네. 자기 안칠것 같은데? 자 먼저 좋습니다안것 뭐 같은데? 벌써요? 줬어요. 자, 내 팻을 넘겼고 드릴게요. 드릴게요. 오? 오? 오! 자, 한 마리, 세 마리 준다 했죠? 하나. 그 다음에 호랑이 준다고 했죠? 호랑. 이렇게 스컹크. 그리고. 호랑이까지. 야, 뭐야. 오. 생각보다 사기를 안 치는데? 착한 유저가 감사합니다. 많네요. 음요 착한 데자 이분은 도 착한 데자 이분은 도롱한 마리 드리도록 하한습리드 정말 로착하시니다정네요착하시네요착하신분이네요착하신분이네요해사릴안쳐요전 정말 사기 안쳐요훈훈하안쳐네요훈훈하네요여기하네요여기유여기네요이 봤어? 저가하네요 이러는데? <웃음> 헐, 헐 고마워요 아 진짜 사기 안친다 토론한 현장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콘텐츠가 그러면은 조금 상기를좀 다게 봐야 되는데 말이죠 야, 나, 다른 서버 좋아요 저아요뭐 주실래요? 무능 뚱냥이요 무능 뚱냥 문흥뚱냥. 뚱냥이 뭐지? 한번 줘보죠 그래도 어. 자. 두 마리요 은웅 뚱냥 두 마리 드렸습니다 뚱냥이 어 오. 귀엽네 뚱냥이 어. 여기요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생각보다 사기를 아무도 안치잖아 이병호 어, 씨의 세상은 정말 깨끗하구나. 4번 거래했는데 4번 다 아무도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병... 내가 하는 입양하세요랑 살짝 달라졌는데? 입양하세요. 변했을지도? <웃음> <웃음> 훈훈해. <웃음> 훈훈해졌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뿅! 와요 안 <놀람>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